안녕하세요 전복이네입니다 오늘은 솔로 차박가요 목적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아리랑 캠핑장이에요 여기는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저렴하고 뷰도 좋고 강아지가 놀수 있는 잔디밭이 엄청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일단 전복이 의자부터 설치해 줘야 될것 같아요 전복,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기다려! 음, 이 의자를... 아, 드디어 했다. 이렇게 했다. 알이팅 <웃음> <웃음> 엄마, 앉아라! 디 앉아있어! 진이다진 여기는 사이트가 아마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몇 평이라고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좀 잔디밭이 넓게 있는 곳이 되게 좋더라고요 밖에서 지내려면 조금 햇빛 때문에 저희가 어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멀 웍스 글래머 쉘터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이거 혼자 치는 거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치기는 쉬운 거라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들고 왔거든요. 보이시나요? 유튜브를 봤는데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째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된 모양을 보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그늘이 생겨서 그냥 앉아가지고 밖에서 좀 있고 차박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역시 세상에는 쉬운 일은 없다. 막 하는 거니까 소박하게 하는 걸로 갈게요 제가 의자랑 테이블은 자신 있어요 텐트는 못 치지만 드디어 맥주 한잔해요. <웃음> 시간을 좀 버렸는데 그래도 뷰가 너무 예뻐서 기분 좋아요. 네 <놀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전복이랑 산책하고 저녁 먹을 거예요 한복 가자 제가 좋아하는 레드와인 가지고 왔거든요 소고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살짝 배었어요 피는 안 나네요 다행히 음. 헉! 아까 다친데 피나요 갱춘 갱춘 짠 저도 와인 맛인지는 얼마 안 됐는데 확실히 이 차이는 아는 것 같아요 저렴한 금액대의 와인이랑 금액이 있는 와인이랑 그 차이는 조금 이제 알것 같은 느낌? 확실히 비싼 게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비싼 게 좋은 거다 전복이 밥은 동결사료하고 소고기 섞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줬거든요? 응, 전복 먹어? 전복이가 얼마 전에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털이 짧아져서 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불 깔아주려고요 할로, 뭐? 이거 뭐 어디 있죠? 이거 이 춥지? 이복 응? 손! 거지거복이 손! 이지이 착해. 거춥지 제가 침낭을 왜안 들고 왔냐면 뭔가 차박할 때 저만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집 이불을 들고 와가지고 쓰는 게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집 이불을 들고 왔어요 이거는 거의 맥시멀 캠핑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강목 이런 남은 게 많아가지고 불멍하려고 들고 왔어요 근데 토치를 깜빡했어요 <웃음> 올리브유도 없어서 참기름에 키친타올을 지금 뿌려가지고 불 지펴봐야 되겠어요 엄마가 고구마 보내주셔가지고 딱 오늘 마침 택배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군고구마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그만 잘게요. 안녕~~ 냠복이 안녕~~ 응?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잘 때는 조금 밤에 추웠거든요. 근데 무시동 이더 조금 다시 틀어놓고 자니까 따뜻해가지고 잠잘 잤어요 <웃음> 오 친한 동생이 무화과 잼 선물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들고 왔어요 과하지 않는 단맛이라야 되나? 그래서 맛있어요 는 이제 짐다 싸고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오늘 솔로 캠핑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대만족이에요 전복이 재밌었어? <웃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